대립론 <웃음> 어, 오늘 많은 그 종교에서는 성연이 출연한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뭐 불교, 유교, 그외 기타 모든 재정교에서는 이렇게 성연이 출연해서 어, 오늘 이 타락한 세상 갈동과 분열 속에서 어, 통일의 세계를 구현한다고 그렇게 다 강조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좀 매력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종교를 갖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미륵이 와서 용화의 세계를 실현한다 그랬고 유교에서는 진인이 와서서 바로 서로 차별이 없고 또한 구별이 없는 그러한 대동 세계를 이룬다는 거죠. 우리 좀 한민족에게는 그런 깊은 그런 사상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정감록 사상입니다. 정감록 사상에 의하면 정도랭이 와서 천년왕국을 이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타의 모든 대종교에서는 도주가 와서 이 땅에 지상 성경을 이룬다는 말은 바로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지상 천국을 이룬다는 뜻이겠죠. 기독교는 물론 재림진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 지상 천국을 이르게 된다. 그런데 이런 모든 종교의 성연이 출현 가운데 기독교만큼 이런 그 재림 사상이 아주 강력하게 부각되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님이 섭리로 봤을 때이 재림주가 꼭 어떤 형제든지 오셔야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복귀 섭리를 해오신 나라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강력하게 재림 사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성년들이 각각 그 종교가 부르짖는 것처럼 각자가 오는 것이냐 그렇다면 얼마나 혼란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명사는 다를 뿐 바로 한 분이 오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재림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오늘 이 성서를 중심해서. 그 재림사상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서적인 근거는 마태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잠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인자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이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어, 그좀 대의를 이루어서 얼마나 그 오시는 길이, 어, 좀 휴양찬란하겠습니까? 이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란나나의 기독교의 재림 사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 좀 확실히 알아야 될 그런 문제가 언제 오느냐는 문제고, 어디로 오냐는 문제고 또 어떻게 오느냐는 그런 문제를 알 때만이 우리는 재림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에 보면 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언제 오느냐 이러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는 뜻이에요. 주인아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라 말씀하십니다. 자 도둑이 뭐 대낮에 옵니까? 아무도 좀좀 어, 좀 모르는 잠이든 그 깊은 밤에 도둑이 오듯이 주님도 몰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내가 도둑같이 이르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룰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따라서 주님이 언제 오느냐, 어, 어떻게 오느냐, 어디로 오느냐 안달려 알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무모한 일이다. 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골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면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항상 양면성을 띄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에,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는 뜻도 있지만은 알수 있다는 내용도 성서에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첫째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신다. 암호수 3장 7절에, 하나님의 은밀하신 뜻은,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는 이란 말씀을 다했을 때, 자, 노아의 홍수 심판할 때도, 그랬고, 또, 이제, 좀, 이땅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때도, 반드시 그런 하나의 징조를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소돔과 고무로상이 멸할 때도 이미 천사를 보내서 이 소돔과 고무로상이 멸할 것을 이렇게 예시해 주신 것을 볼때 원래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큰 일입니다. 이런 큰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밤 이상 중에 몰래 올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대사는 5장 4제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음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모리라 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상반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아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도둑같이 이르리라. 자 이것은 서로 상반된 얘기인데 여기에서 뭐는 이제 도둑같이 이른다는 것은 준비하지 않은 어, 그런 분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지만은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한테는 바로 임할 것을 알려주신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 속에 속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자지 말고 깨어서 빛의 아들처럼 낮의 아들이란 그런 우리의 실황을 간다면 은 주님은 결코 도둑같이 임하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르켜 줄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주님은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알 수가 있다는. 언제 오느냐, 어디로 오느냐, 어떻게 오느냐는 것은 우리가 깨어만 있으면, 즉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깨지 깨어나지 못하고 깊은 잠에 취해 있을 때, 어둠에 있을 때는 모르지만은 이게 좀빛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면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제 주님이 언제 오느냐 라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 제1절 예수님은 어떻게 재림하실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전체를 한번 우리가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님은 성령으로 강림한다, 그렇습니다. 아. 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강림해서 예수님이 내재 에, 내재가 재림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 그러면 이제 내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 예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순한 후에 오순절 날, 예 강림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제 그 유월절이 어 지나서 아 50일째 되는 그런 날을 의미하는 건데 이때 예수님도 그 유월절이 지나서 이제 십자가 예 집행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성도들이 성령의 그런 역사를 위해서 불을 받고 그런 말로 좀 회개 기도하고 그래서 배드로 같은 사람은 하루에 나가서 3천 명씩 회개시킨 일도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미 주님은 그때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러한 하나의 좀 강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이전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내 너희가 내 안내 내가 너희 안내 있는 것을 너희 아이라. 그러니까 이미 예, 성령으로 강림해서 우리의 내재에, 뭐, 계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그 주님은 성령으로 강림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강림한다. 하는 우리의 그, 좀,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근데 두 번째 재림이, 주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영체로 재림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루되, 편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에게 나가 그 발에 붙잡고 경배하니이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이 토굴 속에 시신이 이제 묻혀 있었는데, 어, 그, 좀, 제자들이 가서, 어 문을 열어보니까 토굴에 계셔야 될 예수님이 시신이 없고. 근데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자, 편안하냐? 여자들이 나가 그 발날에 어 붙잡고 경배하니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아, 무서워 할 수밖에 없지요. 아니,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예, 그 말이에요. 가서, 어, 이게 갈릴리에 가서 너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예, 거기서 만나달.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갈릴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 예수님은 영체로 3일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들 앞에 오셨단 말이죠. 어, 자, 개시록 22장 20절 보면. 예수님 부활로 영체로서 늘 만났던 사도 요한에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다. 이때 요한은 주여 오오시옵소서 자, 요, 마태복음 28장하고 마태복음, 요한계식 22장이 좀 상반된 내용이죠. 예. 만약에 영체로 오신다면 이미 이때 오셨던 것인데, 나도 사도 요한이, 아니, 이렇게 좀 영체로 오신 그런 주임을 만나면서 내가 곧 오겠다 하려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체로 오는 것이 재림이 아니고, 주님이 실제 이땅 위에 육신을 쓰고 오시는 것이 재림이라고, 이게 사도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주님은 성령으로 강림하는 것도 아니고, 또영체로 오시는 것도 아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대로 온다면, 이미 2000년 전에 다 실현됐다. 그러니, 재림 사상의 기독교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합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성령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영체로 오시는 것도 아니고 바로 좀 구름 타고 오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구름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이하를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용화로 오는 것을 볼지라. 자, 이 장면은 말은 구름을 타고는 오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육신을 쓰고 이렇게 오시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계시록 1장 17리 보면,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니, 각인이 능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찐냐도볼 테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서 애괄리니 그러하리라. 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온다든가 영체로 어어 어, 어, 온다면 이런 현상이 없겠죠. 그러니까 어, 구름을 타든 어떠든간에 주님은 이렇게 육신을 쓰고 어, 오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오늘 기독교는 그런 그 재림 사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 자, 그러면. 구름 타고 온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 자 성서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예,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예, 좀 다양한 어떤 그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때 아닌 때 이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예, 언제 어디서나 예, 좀 각자의 그 심령과 지능의 정도에 따라서 예, 하나님의 은밀하신 뜻을 알기 위해서 많은 비유와 상징으로 예, 말씀해 오셨습니다. 이 예, 성서는 그러한 철륜의 중요한 문제들이 이렇게 상징과 비유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징과 비유로 되어 있는 말씀을 해석하는 그 해석에 의해서 상의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서해석의 관점이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는 문자에 붙들려서 보느냐 그렇지만 그것은 비유와 상징으로 봐서 해석해야 되냐는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자대로 구름 타고 온다 가 아, 그렇다면은 바로, 현대인들이 그것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음. 뭐, 고대 사회에서는 믿을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현대인 지성인들이 어떻게 구름 타고 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이런 고정관념 속에서 성서를 볼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좀 각도를 달리 하면서, 우리는 이 성서를 상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럴 때만이, 탐된 성서의 뜻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한번 예, 뒤져봐야 됩니다. 자, 과연 역사적으로 이렇게 구름 타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엘리아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자, 엘리아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주전 9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데 특별 선지자로 와서 북조 이스라엘에서 아, 좀 가멜산에서 발선지자 아세르 선지자 850신을 면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지만 천정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열한기 하에 보면은 불수를 타고 승천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예 연계 계시죠? 예이 이분이 바로 엘리야인데. 자, 예수님과 함께 좀 변화산상에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말라기 사장 5절에 보면은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예, 즉,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엘리아가 먼저 온다, 그랬습니다. 예, 연계에 있으니까, 엘리아가 구름 타, 저, 불소리를 타고 가서, 연계에 있으니까, 그 주님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름 타고 온다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과연 구름 타고 왔느냐? 이건 예수님 당, 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때, 예수님은 엘리아가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가랴의 집에서 태어난 세리완이 엘리야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의 그가 실제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명을 좀 이어받는 그런 자가 나타난다 그 뜻이에요. 그분이 바로 세리완이다. 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온다는 그 얘기는 바로 실제 영계에 있는 엘리야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명을 가진 세리완이 출현한다는 것을 이미. 성설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초림 때도 어냐 다니엘서 보면은 바로 반미상 중에 인자같은 이가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이제 구약이죠. 자이 구약을 잊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 주님은 구름 타고 오겠구나. 이렇게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 주님은 구름 타고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육신을 쓰고 오셨죠. 근데 아까 갈리에서, 이제, 주님께서 만나시고, 이런, 예, 이 하늘로로 승천했다 그랬습니다. 어, 예. 이게 승천하신 그 하나님이, 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요,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이. 그래서, 개시록 1장 7제에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기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와 같은 경우, 또, 초림 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 하지만, 육신을 쓰고 태어난 것처럼, 재림 때도 과연 구름 타고 오겠느냐? 그얘기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데는 바로 이렇게 구름 타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봤을 때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봤을 때 그런데 사도행 1장에는 주님이 그럼 하늘로 승천했다는 것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그냥 영계 가시는 것을 영안이 열린 사람이 본 거예요. 실제 뭐 우리 육안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했으니까 다시 하강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지만 그렇게 승천한 것이 아니라 영계로 가신 것 뿐이지 하늘에서 하늘로 승천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것도 그렇게 저 하늘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상 탄생을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가 이사에서나유한계시 보면 여인이 아들을 낳으니 그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몸에서 모든 인류가 탄생하듯이 주님도 바로 여인이 몸에서 탄생한다. 그얘는 재림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우리가 하늘 땅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상징적으로 높고 거룩하고 참되고 선한 것을 말한다. 근데 땅은 상대적, 반대의 개념으로서 낮고 천하고 거짓된 악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런 낮은 곳에서 음? 주님이 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성스러운 그런 곳으로 오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행장 1장을 우리가 좀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구조를 통해서 주님이 그러면 승천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승천한 주님이 다시는 오실 때도 하강하신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도 행정의 내용이 뭐냐? 이 말씀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라가시고, 구름이 그를 가리인지라 보이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서 서 이르되 갈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글을 보면 아니,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오신다.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기 쉽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냐. 그 말은 쳐다보지 말아라. 그런 뜻이 떠옵니다. 그러니까 책망하는 얘기요 응? 쓸데없이 왜 하늘 쳐다보느냐 그 말이에요. 어? 아니가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올라간 대로 오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는데 어째서 그걸 보느냐 이게 보지 말라 이런 책만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너희 가운데 올라가신 예수님은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자본 그대로 본 그대로 여기에서 예수님 어떻게입니까? 넌 일생 또한 예, 태어나서 말구에서 탄생했고, 피난 생활했고, 그리고, 12살부터 복음을 전하다가, 겨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아, 이것이, 예, 좀, 지금까지, 제자들이라든가, 세양삼주에 봤던 예수님의 일생이에요. 어, 아, 근데, 본 그대로는 지금 보고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본 그대로. 그러니까, see you, heaven, s 이거 과거 분사죠. 그러니까, 과거의, 본 그대로, 과거의 삶을, 이게.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 저, 승천하고 있는 그, 진행되는 내용이 아니라, 지나간 그 삶, 그산 그대로 온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나간 삶이 이런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을 볼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어,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쉽게 주님이, 어, 좀 어떻게 오시냐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이 성서 누가 보면이라든가 이 마태범 보면은 전부다 그러면 구름 타고 와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뭔 내가 올때 너희들이 믿음을 보겠느냐. 아이 구름 타고 오는데 지금은 미디어가 발달해서 생존이 이루어지는데 아, 그걸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내가 올때 너희들이 믿음을 보겠느냐. 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은 또 노아 때된 같이 인자 때도 보라라. 아, 노아가 홍수지판일 거라고 얼마나 찌꺼리고 다녔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믿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예. 그런, 예, 이런 성서를 보더라도 주님은 이런 모습으로 오시는 거지. 뭐, 하늘로 그렇게 올라간 모델로 오시는 것이 아니다. 또, 원리적 근거를 한번 보자. 원리적 근거에 아담을 하나님은 어디다? 하늘에 창조한 것이라 땅 위에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영과육으로 창조했지요. 자. 근데, 인간이 아담 시오가 영육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후아담으로 예수님도 영과 육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불신 때문에 결국 육신은 십자에 들어가시고 영적 구원만을 이루고 가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겠다는 그좀 의미는 무엇이냐? 마침 시장에 가서 좀 창거리를 다 사지 못하면 다시 시장에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땅에 오셔서 영육가울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영적구원만 이루었으니까 육적구원이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육구원을 이룩하기 위해서 재림 때 다시 육신을 쓰고 오셔야 되는 됩니다. 왜? 육적구원을 하려면 육신이 없이는 구원할 수 없잖아요. 자, 이런 의미에서도, 원리적으로 볼 때도, 주님은 이렇게 영육으로 이제 구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탄생할 수밖에 없다. 아는 것이, 참, 결론적으로, 육신 탄생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지상 탄생으로 이루어진다는 성서적 구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아,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 17장에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의 서림바될 것이라 자 공중재림이라면 이런 얘기가 실은 안되겠지요 아, 그렇잖아요 아,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어떻게 고난을 받겠습니까 또 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자가 올때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공중재림이면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겠지요 또, 우리 세 번째, 누가 봄음 17장을 보면,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미대가 발달해서 시시각고로 지금 중계를 하는데, 지금은 어디냐? 아무리 저 아프리카 오지에도 다볼수 있어요. 예, 그런 시대가 왔는데, 예, 이것은 맞는 말이 아니겠죠. 자, 지상탄생을 말하는 말이다. 는것을알수 있습니다. 마태홈 7장 22절에, 주여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안으로 세고 귀신을 쫓아내었으며, 불법의 이런 그, 권능을 행했다는 것을 자랑할 때, 주님께서, 불법을 행한는 자들아. 다내에서 아, 떠나가라. 어,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을 봤을 때, 결국 주님은 구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잘차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처럼, 바로 계시록 12장 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결국, 여인의 몸을 통해서 지상으로 탄생한다는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래서, 예, 영체로 오느냐, 또는 성령으로 임하느냐, 어, 또는 예, 구름 타고 오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 여인이 몸을 통해서 지상에 탄생하시게 된다. 야, 이런 나의 예,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왜성서인은 구름 타고 온다고 했을까 하는, 예, 이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 인자가 어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모든 땅의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이렇게 이제 오시는데 예, 또 계시록 1장 실7에는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 각인의 눈도 다 보겠고 찌른 자도 볼 것이다. 이게 분명히 성서는 구름 타고 온다고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아까 좀 결론적인 얘기가 기상탄생 즉, 여인 몸에서 탄생한다 했는데, 그럼 이 구름 타고 온다는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 구름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즉, 물이 증발되어서 구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 뭉개구름을 이루죠. 그래서 이그 구름은, 그 물이 증발되 깨끗한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어떤 무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름 같은 군중 뭐 이러지 않아요? 자, 이렇게서 그 물이 중발되어서 예, 구름이 된 예, 그런 그 어, 어, 구름이 실제 실체, 예실체가예 그러네 예, 아, 구름이 있죠. 아,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물이란 그 개념은 성서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음료를 상징합니다. 아, 요한계시록 7장 5절에 음료가 앉은 예, 물뭐 아, 이런 데서 물을 예 바로 이렇게 그음저 타락한 세계 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이란 것은 뭐 맑은 물이든 어떤 물이든을 증발하면 아주 깨끗한 예, 구름이 된다는 거죠. 어. 자, 그러니까 이 물은 타락한 세계를 말하는데 이 타락한 세계에서 어. 그 말로 좀 주님을 기다리는 독실한 성도들이 어. 있을 것이다 말이죠. 예, 그런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 구름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또 구름은 아까 무리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 독실한 성도들이 무리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 그런 뜻이지, 바로 실제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우리가 좀 물리적으로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얘기죠. 자, 그 얘기가 또 주님이 좀 어디로 오실 것입니까? 물었을 때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바로 이 땅의 인류의 구세주로 오시기 때문에 어디로 오시겠습니까? 죽음 있는 곳에 오시겠습니까 독수리는 그렇게 가지만, 사탄, 마귀는 그런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시는 주님은 바로 그 주님을 기다리는 독실한 성도들 가운데 오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은 독실한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무리 가운데 오신다 하는 뜻으로서 이렇게 구름 위로 표현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사 따라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뜻은 준비된 성도들을 통해서 오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은 구름 타고 제림할 것을 마시, 마시는가요? 어, 그것은 우리가 그때 상황을 살펴봐야 됩니다. 아, 주님은 정말로 어, 고독한 어, 그런 삶을 사신 분입니다. 즉 주님이 돌아가실 때는 아무도 함께한 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강도질했던 오른편 강도만이 어, 주님을 예, 그렇게 이루어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 이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되나 응? 우리가 성세 보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가 도 어, 많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예, 주님이 지상에서 오신다 그러면 어떠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적그리스가 도 많이 온다는데 여기저기에 내가 주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독실한 신앙자들이 그런 그 어, 심령이 인간 타락 직전까지 복귀되게 되면 하늘에서는 너는 주다 하는 계시를 내립니다. 그 주다라는 그 계시는 바로 주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본래 인간에게 만물을 주인이라는 그 축복을 해 줬던 그 축복을 회복했다는 뜻에서 주님이라 주라는 말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주야 주님인 줄 알고 적그리스도가 되는 경우를 많기 때문에 바로 성서는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뭐라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이 그런 나팔소리와 함께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신앙노정을 걷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그렇게 화려하게 오신다는 것은 그야말로 희망적이죠. 뭐 주님이 먼이천년 후에나 저 어떤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서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초림 때처럼 오신다. 그러면 누가 그 엄청난 승교를 당하면서 예, 신앙길을갈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신앙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의 좀 격려의 내용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또곧 오겠다는 그 말씀도 없습니까? 만일에 2000년 후에 올까 말까 하다면 어떻게 성도들이 그 주님을 기다리겠습니까 모두가 다이마태움십장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요. 내가 곧올 것이다. 또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걔들이 하신 말씀이요. 요한이 사랑 전에 내가 오겠다. 그러니까 다 자기 당대에 주님이 오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주님이 오신다는 그 기대와 희망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 어려운 신앙길을 걸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던 거예요. 어. 자, 그러니까 주님이 사실은 거짓말한 거죠. 그렇지만 이 거짓말이 뭐냐 그 어려운 신앙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격려해 주시게 한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천년 눈에 뭐 올까 말까 하거든요. 누가 순교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신앙길을 걸어오겠습니다. 자, 이런 걸 왔을 때, 주님은 바로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또 영체로 오시는 것도 아니고, 또 성령으로 임자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 주님은, 어, 언제 오느냐. 이 문제를 또 우리가 이제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인재가 아버지 용광으로 그천사들께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재가 그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자가 있느니라. 이게 금방 온다는 거죠. 예, 마태 또 마태원 10장에는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오겠다. 또 21장에는 여기서 좀 요한이 살아가는 전에 오겠다. 그러니까 모든 그, 어, 좀, 제자들은 어,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제, 우리하고 이별 하지만, 반드시 꼭 이런 참 아버지의 큰 용왕으로, 어, 오게 될 때, 어, 우리 원수를 다 갚아줄 것이다 하는, 그런 하나의 희망 섞인, 어, 그런, 좀, 에, 생각을 가졌으리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태홈 24장 3 2절은보아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입사기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때를 그러면 해를 줄 아는 어, 그런 예시안을 말씀하시고 려 계신 겁니다. 자 문자들을 그렇다면 이게 금방 오겠지만은 주님은 이제 또 이렇게 말씀해 놓고 어, 이제 너무 이제 곧 오나는데 어, 곧 오지 않으면 실망이 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이 말씀을 더붙여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어. 자, 내가 올 때는 반드시 징조가 있다. 어. 예, 그 징조를 보면은 내가 언제 올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라. 내가 금방 오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라. 예, 그런 뜻이에요.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주님이 이제 언제 오느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세제두름의 얘기입니다. 저 머리도 이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자 몽골 평야에 서식하고 있는 세제드림이 이제 철새니까 바로 저 더운 지방인 인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앞길 막는 것이 좀 히말야 그런 고봉들입니다. 뭐 7천 미터, 8천 미터의 고봉을 이 세제드림이가 아무리 날개가 강하다라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제 드름미가 어떻게 월동하는가 한 것을 알기 위해서 영국의 BBC 에, TV가 에, 공중으로 촬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올라갈 때 보니까 날개짓을 안하 어. 날개짓을 하면 7천, 8천의 고봉을 넘을 수 없어요. 이것은 상승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좀 히말리아 300에는 그, 어, 좀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드는 그 기간에 딱한 일주일 정도 상승기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이 세제들이면 그걸 압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이와처럼, 오늘은 이 자연의 그런 섭리도, 어, 그런 하나의 때가 있는 것처럼, 널리는 것이 아니라 사계절 가운데 딱한번 있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도 그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아,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섭리를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는 이땅 위에서 어떻게 해요? 어? 사탄 세계니까 원하면 그 사탄 세계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그 어, 치리를 해할수 있는 그런 모든 기반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면 올 수가 없습니다. 어. 지금까지 왜 6천년 동안 주님이 안 오셨어요? 음. 그것은 이 지상에 주님이 보낼 만한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2천년 전에 겨우 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졌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메시아를 위한 하나의 기대,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된다. 야, 그런 것을 어, 이루는 것이 뜻입니다. 그, 그런 뜻을 이루는 것이. 이런 뜻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중심인물이나 민족을 선택합니다. 어떤 민족이, 어떤 사람이 이런 뜻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능력자이시니까 아시겠죠. 자, 이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부응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중심 인물이나 민족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런 메시아를 강림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란 나라의 민족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섭리 어느면 전형노종 즉본봉의노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 본의 되는 그노정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자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 민족은 천륜의 중심이 되고 또인류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며 그리고 이란 민족을 가래서 하나님이 선민이다 이랍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에, 선민은 이란 모든 섭리의 중심 사례가 되는 거죠. 그 민족이 살아갔던 역사가. 자 그러면 복귀섭리 시대에 에, 그런 중심의 민족으로 선택된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것은 이미 아브라함 부르실 때너 이름을 창대할 것이며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땅을의 모래처럼 번창하리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7장 6절에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선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민 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그러한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백성으로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로 내네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니 나는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참 애굽의 고역사리에서 이렇게 좀 탈출시키고 어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내 뜻을 이룩하기 위해서 애굽을 가나안으로 가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럼 당신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을 에, 에, 에,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도. 그렇게 언약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에 의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참 성스러운 민족, 그리고 축복받은 민족,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택한받은 선민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중심 사료가 된다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사가 중심 사료가 된다는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 민족사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그것은 이미 성서, 구약성경이 다 이스라엘 민족사입니다. 거기에 뭐 신문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지만, 전반 전체가 역사서입니다. 그 역사서를 살펴보게 되면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그 하나님의 섭리, 이 중심 사료를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뭐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 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쉬우려야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점그 손자 야곱이 가 바로 1 2자식과70 가족을 데리고 바로 애굽에 가서 고역살이 하지요. 자, 이 고역살이를 이제 400년이 지날 무렵에 모세란 민족적 지도자가 나옵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 시대라는 시대가 열립니다. 이 사사 시대는 것은 바로 그 족장들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예 노예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이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예 나라를 세웠지만은 그 나라가 이제 왕에 의해서 통치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못가져서 열두 지파가 바로 부족을 형태를 이루어서 각각 그러면 0 0년 동안 지는 그 시대, 그 부족장 같은 사람들이 사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사사시대, 이렇게 합니다.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비로소 왕을 세웁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는 통일왕국 시대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이스라엘 민족에는 가장 번영된 그런 시대입니다. 그것도 뭐냐, 뭐, 정확히 얘기하면 120년 동안입니다. 120년도 안 되지만, 하여튼, 이세 왕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통일왕국 시대니까. 어. 자, 근데 솔로몬의 타락으로 말면 이 왕이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남북주 분립시대. 예, 북주 이스라엘과 남조 유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북주 이스라엘은 아시라에게 망하고 남조 유대는 바빌로니에게 망합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에 끌려가서 포로생활을 해요. 근데 바빌로니아가 망하고 또이 페르시아가 등장함으로써 페루시아 왕고레스가다 고향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그런 과정 이것을 유대민족 포로 귀환 시대다 그럽니다. 그것이 210년이죠. 그래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그런 성전을 재건하고 이럴 때 마지막 선지자가 말락입니다. 말락이야 크고 드는 날이 임말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합니다. 물론 이전에 에레미라든가 이사야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주님이 올 것을 예언했어요. 그런데 어, 가장 가까운 말라기가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이후에 400년 주님이 오일 준비를 한 기대 후에 주님은 바로 이땅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시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주님이 이제 오시는데 어, 주님이 이제 오셨죠. 그런데 아, 아 이건 이걸 이렇게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이야 어. 그렇죠? 주님이 못 박혀 들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지 못하고 영적인 구원만 이루고 가셨어요. 왜? 우리는 영육가울로 타락한 인간을 영육가울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를 이스라엘 민족이 맞이했는데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내줌으로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사를 통해서 이루시려던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이루지 못한 채그 섭리가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연장된 그 시대 에 있어서의 또한 이런 중심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많은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 우리가 마태복음 2장 이하를 보면은 자, 그러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한 그런 복귀 섭리 연장 시대 섭리를 담당한 그러한 민족이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 어, 이제 국토가 없는 예, 그런 전 세계에 널려 있는 기독교 신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기독교사를 보게 되면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성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인데 그 가운데 사도행전이 예수님 당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임 부활한 이후에 그 내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후 2000년, 그러면 서양을 중심했던 기독교의 발전사를 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안 됐어요. 예, 그걸 첨가해야 돼요. 그래야 기독교사가 됩니다. 어. 어쨌든 간에 이란 나라의 그 기독교를 중심한 새로운 섭리 즉 재림 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근데그이 아노돌토미도 아, 얘기했지만 역, 이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이에요. 어. 비록 그 범위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 지나간 어느 시대와 흡사한 모습으로 어, 뒷시대에 반복된다는 겁니다. 어. 이걸 우리는 이제 동시성 시대 이렇게 원리에서 설명합니다. 동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주님이 탄생한 그런 나라의좀그 과정과 때를 우리는 다시 재림 주님이 오시는 그 과정도 우리가 동시성으로 관찰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좀 죽은 후에 예수님이 열두 제와칠신 분도가 노마로 돌아서 좀 노예같이 박해를 받지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람 후손이 열2두 자식과 칠십 가지이 로마에 들어가서 아 애굽에 들어가서 고역을 당하는 것과 똑같은 동저 동시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4 0 0 년. 그런 여기는 애굽 고역이지만 로마 박해를 받습니다. 자, 그러다 이이 이 시대는 모세로 의해서 해방되죠. 이때는 바로 3 1 3년 콘스탄티네제 3 9구년 대우도시 1 세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제 좀 완전히 국교가 되죠. 그래서, 비로소, 이게, 사사시대를 맡은 것이, 교구장제 기독교의 사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독교의 세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중세라 불러요. 역사학적으로는 중세를 듣는데. 그 다음, 여기는 토일왕국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서기 800년에, 발수, 이제 찰수 대자가, 뭐냐면, 레오 3세기에, 기독교 왕관을 시험을 받죠. 그래서, 예, 좀 국토가 없는 영적인 왕국인 교회와 그리고 정치적인 왕국인 이 프랑크 왕국이 하나가 됩니다. 예,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 왕국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럼 이 통일 왕국을 실체적동시성세로 탄감복귀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우고역을 탄감복귀하는 것이 로마 밖이에요. 사사시대를 동성시대로 탄감복귀하는 시대가 교구장제 기독교 시대예요. 통일 왕국의 시대를 실체적동시성세로 탄감복귀하는 시대가 기독교 왕국이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 통일왕국에서 솔로몬왕이 타락하니까 남북조로 분립되죠. 그래서 남, 남조, 유대와 북조, 이스라엘. 그것처럼 이렇게 찰스의의 헬리에 와서서 이 프랑크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어. 그래서 동프랑크, 서프랑크. 그래서 동서왕조, 프랑크라 이렇게 분열이 된것은 이것을 탄감 복귀하는 과정이죠. 자, 그런데 유대민족이 결국에 좀 우상을 섬기고 나면 바베론의 포로돼서 결국 70년 포로생활을 하다가 돌아오는 140년. 그래서 210년 동안에 어, 포로 귀환 시대가 있었죠. 이 시대를 실질적 동시장으로 탄감 복귀하는 시대가 교황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결국 로마 교황층에서 남불 아비니로 올라가서 그것도 정확하게 70년입니다. 여기도 정확하게 70년이고 여기도 정확하게 교황들이 포로 생활 같은 생활을 한 것이 70년입니다. 예, 그 이후에 마틴 누드가 종교개 계획을 잃을 때까지 바로 210년. 그래서 말라기의 선제가 나와서 바로 주님이 오실 것을 직접적으로 예언한 것처럼 이 뉴터를 중심한 프로테산트 신교가 바로 재림사상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물론 성서는 있었으니까 다 있었지만 오늘 우리 캐드릭은 재림사상이 성서에 다 있지만 은 그렇게 부각하지 않습니다. 뭐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캐드릭은. 그 반면에 바로 신교인 우리가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것이 우리가 신교라 그러죠. 개혁 종교라 그러는데 이런 개혁 종교들은 지금은 뭐좀 힘이 졌지만 아뭐한 50년 전에는 굉장히 재림사상이뜨거웠지 아주 네. 그거는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열기가 식어졌지만 주님이 오실 때참마부 참부모님이 오실 때 그렇게 뜨거웠단 말이야. 어. 네. 그런 것은 바로 이렇게 누, 이제 말라기처럼 누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느냐. 자, 예수님이 언제, 언제, 언제 왔어요? 1930년 걸렸습니다. 아, 이스라엘 민족에서 주님이 올 때까지 1930년 걸렸어요. 그것처럼 동시성 시대로 봤을 때 재림주님이 오시는 것도 어디겠어요? 바로 1930년이 걸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분석을 해보면 자, 말라기 선지하 이후 400년 만에 예수가 왔잖아요. 그러면, 말라기였던 선지자가 말라기 왔던 선자가 말라기, 루터입니다. 예, 루터 이후 400년이 지나면 재림님이 온다는 얘기예요. 동시성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를 일해서 4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1917년이요. 이때가 제1차 세계대전이 막 끝나갈 무렵입니다. 어.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재림기였죠. 자, 근데, 이 기간이, 양쪽 다 모두가, 이 숫자를 계산해보면 1930년이에요. 1930년. 그러니까 누터로 봤을 때는 1917년에 맞는 거고, 이 전체로 봤을 때는 1930년이 맞는 거니까, 뭐 17년에서 30년, 그 캡이 있죠. 그 어떤 간에 그 가운데에 오신다는 거예요. 어, 그렇죠? 어. 자,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바로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이다왜 어린으로 왔으니까. 준비기간 4은은 30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오시는 주님도 그래도 30년이 돼야. 성인이 돼야 뭔가 말씀을 선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30년을 우리가 여기서 추가하면 1960년이면, 늦어도 1960년 주님이 오신다는, 그렇지, 오셨다는 얘기가 들린 게 된다면. 이때가, 어, 어느 때냐면, 바로 이 개혁 종교에서 가장 재림 사상이 뜨거웠던 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주 뜨겁게 신령파들이 막 솟구칠 때입니다. 음. 자, 그런 것을 봤을 때 1960년대 주님이 오신다. 하는 것을 보면은 바로 이미 오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 이미 1960년대에 바로 이렇게 좀 성혼하셨 하지 않았습니까? 성혼한 이후에 물론 그 앞서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좀 고역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정식 간판을 걸고 주님을 선포한 것이 1960년이란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벌써 뭐몇년 갔어요. 40년 60년 넘었죠 60년 넘었죠 자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주님이 언제 오느냐는 것은 이제 뭐가 나무 잎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역사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디로 오실 것이냐 자, 예수님은 이제 언제 오느냐, 어떻게 오느냐는 걸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오느냐만 그 이제 밝히면 되겠습니다. 아, 말씀드린 것처럼 개시록 7장 사지에 보면 에,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제들과 이제 그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입맞은 사이 술을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 입맞은 다들이 14만 4천이니. 그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인을 맞을 자가 14만 4천 물이라고 하는 거죠. 어, 또 마태원 10장 있잖아.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핍박하라.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해요. 인자가 오리라. 예. 그니까, 어디에 오겠냐? 이스라엘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동료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이스라엘 땅에 오겠다. 네. 또 여기도는 역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구원받을 자, 인맞은 자가 14만 4천분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또 이바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에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지니라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또 제넬 가운데 주님이 오시겠다. 이런 말씀. 그래서 한결같이 주님이 이스라엘 땅에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이런 성서를 통해서 믿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이 그렇게 오실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합니다. 이건 예지 나와서. 자, 예수님이 어디로 재림하실 것이냐. 게시록 7장 4절이나 마태음 10장 2절 등이 보면은 유대민족 가운데 재림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자대로 주님이 유대민족 가운데 오실 것이냐 마태복음 21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이 포도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님이 이런 포도원을 다 갖고서 울도 이렇게 두르고 주불 짜는 기계도 다 만들어 놓고 이제는 주인은 이방으로 여행을 떠나게 됐다그랬습니다근데그 여행을 떠날 때이 포도원을 관리할 수 있는 농부를 선정해서 그 농부에 게 맡겨 오게 가는데 추수 때가 됐으니까 싹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싹을 받기 위해서 종두를 보내는데 이 농부가 싹은 주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때리고 이렇게 해서 종두를 주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께서는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도 종들처럼 하진 못하겠지. 이래서 아들을 보내는데 이 농부의 생각은 또 달라요. 저 아들을 죽이면 이, 그러면 이 포도를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다 생각해서 아들까지 죽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제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이 농부에게 계속 이 포도를 맡겨야 되겠느냐 아,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요, 어, 제자들은 제때 싹을 주는 농부에게 맡겨야 됩니다. 이런 얘기에요. 자 그러면 그비율을 종과 아들 주인은데 주인은 하나님이고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종들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주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보내는데 어느 누가 핍박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 이렇게 선지자들은 모두 핍박받았어요. 그러다가 아들까지 그들은 살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농부들, 즉 이스라엘 민족한테 과연 다시 주님이 오실 수 있겠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농장은 바로 선민이 기업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이룩하는 그런 백성을 의미합니다. 유대 민족을 얘기하죠. 그런데 야곱의 후손이다 말하요 유대 민족이 자, 그러면 이 유대 민족을 우리는 이스라엘 선민이라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고비가 약복강에서 천사와 싸울 때 얻은 승리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란 것은 믿음으로 승리한 민족이란 그런 뜻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까지 보냈는데 예수를 주겠다면 그들은 승리한 민족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제아들이 말한 것처럼 제때 그러면 싹을 주는 그런 농부에게 줄 수밖에 없으니까 이 포도는 다른 농부에게 즉 하나님의 기업은 다른 사람에게, 다른 민족에게 넘겨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봤을 때 지금까지 유대민족 가운데 온다는 그런 개념이 싹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실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자, 믿음으로 승리한 민족이 된다. 그런 민족을 우리는 이스라엘이라 한다. 이런 얘기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꼭 야곱이 혈통적 후손을만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한 민족은 모두가 이스라엘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유대민족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바로 하나님의 기업인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재림주로 오시는 그분은 유대민족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민족 가운데 온대 바로 로마스 9장 6절에 보면 저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방에 이르게 되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식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난리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의 그런 이스라엘 그것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11장 10절에 저희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그 축복이 이방인에게 이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식기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보더라도 결국 다시 오시는 주님은 유대민족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한 민족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차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행하노라 그러니까 이것은 예, 예수님의 신분 이후에 그, 이제 예 그, 뭐야, 그, 예, 바울이 예, 쓴 액인데 뭐는 유대민족들이 어때요? 어? 영생을 얻길 합당한 생활을 안으니까 그 유대민족 대신에 이방인에게 이 뭐든 메시아의 뭐는 강림을 재림을 얘기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예, 이방인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결국 마태범 21장의 내용은 유대민족 가운데 재림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예를 우리의 역사적으로 보면 은자 야곱의 후손이 바로 선민이 되어서 출애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오는데 그들이 또 반약하물하느냐 그 선민 자격을 상실했죠. 1세들이 그렇잖아요. 그럼 2세들이 여호수와갈렙을 따라서 가난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통일왕국을 이뤘는데 이분열왕국이 되어서 북주 이스라엘은 아시라의 멸망해서 영원히 선민권을 상실했습니다. 남조의 유대만 남은 거예요. 자, 이남유대는 결국에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어.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이런 재림주님은 이제 이방인이라는 기독교를 통해서 이 땅에 재림주님이 오시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어. 자, 이래서 바로 어디로 오시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유대 민족으로 온다는 그런 하나의 고정관념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에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 아니고 그럼 믿음으로 승리한 열매 맺는 백성에 오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열매 맺는 백,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누가 보면 17장 37절을 보면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죽이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즉, 제아들이 주님에게 묻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오실 겁니까? 그랬더니, 죽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아, 그러니까 사탄은 이렇게, 불폐하고 썩은 곳에 오지만은 주님은 어디로 오겠습니까? 바로 기다리고 준비한 그런 생명 있는 곳 그것은 독실한 성도들 가운데 오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주님이 오시는 곳을 성수는 동방 해돋는 곳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개시록 7장 2절에 보면 해돋는 동바로부터 천사가 올라와서 14만 4천 무리한테 인을 치기 시작했는데 그 인을 치고 있는 그곳에서 주 어린양 예수님이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그 분명히 이 동방에서 지금 천사들이 올라와서 그 동방에 구원받을 자들이 인을 치고 있는데 동방에 주님이 계시더라 그런. 그러니까 주님이 동방에 계셨으니가 동방으로 오신다 이런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주님은 동방으로 오시게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결론적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동방하면 해던 눈동방을 의미하는데 동북아시아를 말합니다. 자, 동북 악천는 동양 삼국인데 그것이 일본, 아, 한국, 일본, 중국을 말합니다. 자, 일본은 재림 시기가 1914년에 부터 1930년이라 그랬죠. 자, 이때가 1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은 이제 점 2차 대전을 위해서 전제 국가로서 치닫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 쉽게는 독재 국가에 주님이 오실 수 있겠느냐, 그렇듯이요. 아, 어. 그리고 또2차전이 전범 국가 아니겠습니까? 아, 어. 그 다음 중국은 이미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전엔 공산화가 있지만 그런 공산주의 사상이 이 중국에 짙게 깔려있었어니 우리 그 독립투사들 보면 상해에 가서 많이 중국, 이제 그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서 공산당이 다 가입했습니다. 박헌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아, 자 그러면 이제 열매 맺는 백성은 어떤 것이냐? 바로 한국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 뜰이 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아, 이것이 로마서 11장 11절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건축자가 쓸모없이 버리던 그 어, 돌이 그것이 선택돼서 어느 그 좀, 좀, 목수에게 그것이 선택돼서 집을 지는데 머리돌이라는 것은 그 건물의 대표적인 그런 돌을 의미하거든요. 그런 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인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여금 식이 나게 하셨다. 그런 나라가 열매매는 백성이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그런 백성이 어디냐? 동방으로 오셨는데 동방 삼국을 보니까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한국이다 그말이 한국에 바로 건축다가 버린 도이 바로 머릿돌이 되어서 영성세 새도록 빛나는 그러한 하나의 하나님의 선민이 나라가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예시하고 있습니다. 참 자랑스러운 일이죠? 자, 자 그러면 동방의 그날은 한국인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하나님이 이 한국에 주님을 보낼 수 있겠느냐.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필요 충분 조건이 갖춰져야만, 어,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긴 재림, 예, 저,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기 위한 역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2000년 동안에, 아우는 주님이 이제 기다려 오시는데, 대한민국으로 오신다면, 그날은 어떤 나라야 되냐? 바로 탄감 복귀의 민족적 기대를 세워야 한다 자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의 메시아를 맞을 수있게 위해서는 어떻겠냐. 40일 사탄분립 민족적 기대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은 제1이스라엘은 구약시대의 아브라함 후손들은 애급으로 들어가서 400년 그런 나라의 40일 사탄분립 기대를 세워서 어, 비로소 선민으로서 그런 주님의 오기를 이제 맞이할 수 있는 기대를 닦아 나왔습니다. 자 제2이스라엘 민족은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에 40일 사탄불립기대에 기독교 신도들이 특별을 받는데 바로 로마에서 밖에 400년을 바랬죠 이스라엘 민족은 애급에서 400년 받듯이. 그럼 제3 이스라엘인 림주가 오실 한 민족이라면 역시 40일 사탄불립기대를 세워야 된다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이스라엘 민족인 구약시대아아라함 후산들은 애급에 400년 지났고 또 기독교 신도는 로마에 들어가서 400년 박해를 받았고 우리 민족도 이란 40일 사탄분립기대를 세우기 위해서 일제치하 40년이 소유됐다는 것입니다. 1905년 울사보호조약을 맺은 이후에 이미 외교권이 다 박탈된 그런 상황이죠. 주권이 상실된 그런 입장입니다. 실제로는 1910년 병수를 치지만은 사실은 1905년부터니까 결국 40년이에요. 자, 이런 입장에서 첫째 에, 에 필요 충분 조건을 채웠습니다. 그 다음,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일선이자 동시에 사탄이 일선이 됩니다. 즉, 아담이 선악의 모체이니까, 에, 이런 에, 선악의 모체를 그리고 선성품적인 에, 존재와 악성품적인 존재로 갈라 세운 것이 두 아들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것을 확대한 것이, 넌 예를 들어서 가정, 그런 어, 국가 세계로 확대된 것이 오늘 이것이 뭐냐. 바로 가인영 인생관과 아빌영 인생관이라는 하나의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렇게 뭐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이렇게 발전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은 바로 지구를 한바퀴 돌고와서 한반도에 북쪽은 공산주의 남쪽은 민주주의라는 그런 38선이 거였습니다이 그러니까 38선은 마침 아브라함이 비둘기 양 암소를 쪼개듯이 결국 선악으로 분립한 거예요. 이렇게. 왜? 일단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 세계를 선악으로 분립해야 바로 하나님이 대할 수 있는 아벨적인 그런 존재 사탄이 대할 수 있는 가인적인 존재로 분립해서 바로 이 아벨이 사랑으로서 자유 굴복시켜서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게 되면 반드시 이와은 하나의 쪼김의 그런 나라의 꽃이라야 된다. 이런 충분 조건이 세워지면 안 된다고만 자 그래서 이런 3 8선을 중심에서 이 국토가 분단돼 쪼개진 것만 아니라 사상적으로 몸과 마음 물질과 정신 그리고 무신과 유신 또한 유물과 관념이라는 이런 사상체계로 완전히 분열되어 있다 그만 자 이런 것이 이제 정치적인 그런 하나의 입장으로 가인적 인생관 아벨적 인생관이 아담가 등에서 지구를 이한 예 바퀴 돌고 와서 그리고 이 동양에다가. 이란 나라의 인생과의 정립하니 그것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고 공산주의는 북쪽에 민주주의는 남쪽에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 제 뭐냐 이 것이 한반도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한반도는 종교와 상상과 정치와 경제 모든 것이 뭐냐면 충돌되고 마찰되는 곳은 뭐냐. 바로 이렇게 불림 역사를 통해서 선악의 투쟁 역사다. 말이야. 선악의 투쟁하는 그런 곳이다 이런 곳에서 주님이 오셔서 비로소 이런 좀 가인을 잘 굴복시켜 가지고 통일 세계를 이루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에 의해서 바로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일선이자 또한 사탄의 일선이 나라가 되었다. 아 이런 나라에 좀 충분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이 나라는 하나님의 심정이 대상이 된다. 자 하나님은 참 창조하실 때 얼마나 기쁘고 소망이 컸겠습니까?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냥 모든 피조물을 창조할 때마다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고서는 참으로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기쁘시고 소망이 넘쳤습니다. 음. 자, 그런 하나님이 결국 점철 없는 아담과 하야가 그 천사의 꿈에서 타락하는 그 순간을 볼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예, 아버님의 말씀도 그렇지만은 가장 아버님 하나님이 슬펐던 그 순간이 몇 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첫째는 그 아담과 혜화가 천사에게 꼬여서 타락하는 걸 보면서도 만류하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이 참으로 슬펐다. 기가 막혔다, 그 말입니다. 어. 자, 그런 하나의 좀 슬픔과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 타락의 심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과정이 또 어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곡절과 사연이 있었겠습니까? 참, 충절한, 충절하고 그런 믿는다는 그런 자식들을 믿었지만 배신하고 불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곁을 떠나는 그 자식을 고라때 얼마나 하나님께 좀 슬픔의 마음이 컸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뭐다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심정이 대상이 될수 있는 그런 민족은 어떤 민족이 되겠어요 자, 제2이스라엘 민족도 그런 고난의 길을 걸었고 제2이스라엘 인 기독교 성도도 그런 박해 속에서 성교 속에서 오늘 기독교가 생워니다 따라서 이 제3 이스라엘은 우리 한민족도 960번이나 그런 좀 난리와 환란을 겪었다 이렇게 사과드는 얘기하는데 이런 민족 이런 민족이 바로 피절참절의 그런 한의 역사를 가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이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란 민족도 요리는 제3 이스라엘 민족이 야참 한민족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그 다음 어, 하나님은 이 땅으로 바로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계를 타락으로 갈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선택되어지는 민족은 예, 말씀을 중심한 도의 민족이다. 도리라는 예, 것은 길도 짜이긴 하지만 은 이건 또한 말씀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는 그민족이는 그런 하나의 윤리와 법도와 질서, 어? 도덕이 있는 그런 민족, 그리고 사상이 있는 민족이에요. 어. 이런 하나의 도예 민족을 하나님은 세우셔야 된다. 그래서 이 민족은 첫째 경천, 하늘을 우러러보는 그런 사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은 모두가 종교가 좀 융성해야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냥 종교 간의 갈등, 대립으로 인해서 전쟁이나 일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도 들어오면 다 포용할 수 있는. 이미 설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재종교에서 다 재림 사상이 있다 그랬죠. 불교의 미륵이요, 유교의는 신이요, 정감독계는 정도령이요. 이렇게 재종교의 모든 재림 사상이 있는 것처럼, 바로 이란 야 종교들이 들어와서 재림 사상을, 뭐르 부르지, 불부지아야. 아, 그것이 이제 최종으로 기독교를 중심해서. 그 재림 사상이 그 민족 속에 심어진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주님은 어떤 분으로 오시느냐? 뭐라고? 우리가 뭐 구세주, 메시아 그러지만 우리가 성서에서 보면은 왕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참봉으로 오시고, 그분은 신랑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이 민족은 어떤 사상을 가졌냐? 바로 왕 앞에 신하로서의 충신이 되야 된다. 이런 나나의 그, 음, 그 민족사상이 없이는 우리가 왕으로 모실 수없네 그러면 이런 왕으로 우리가 모시기 위해서는 이 민족이 그런 준비된 과정이 있어야 된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어? 왕을 딱 떠받지 못하던 민족이 왕을 섬길 수 있느냐 어? 효자되어 보지 않고 어떻게 효자라고 말을 할수 있느냐 어? 그것처럼 이 민족은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런 충신의 그런 길을 하도록 교육시키고 그러한 길을 역사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니다 그것이 우리의 조선 500년 역사를 통해서 극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한례가 바로 사익신사건입니다이사익신사건은 바로 삼촌이 조카의 왕권을 찬탈하거나 어. 거기에 반발해서 불사히 어. 임금은 한분 왕권을 찬탈하거나 임금이 드릴 수는 없다. 그리고 신하는 불사이고, 임금을 섬기는 거지 두 임금을 섬길 수는 그건 충신이 할수없다게 어. 자, 그래서 일어난 것이 사육시입니다. 그 대표적 인물들이 박백년, 뭐는 성삼문 이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참 충절이 깊으신 분이고 이제 인간란 것은 세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분들은 끝까지 세조를 즉 단종의 왕권을 찬탈한 세조를 왕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걸 세조는 잘 압니다. 이들이 반역해서 이의 죽음의 입장에 있었을 때, 아, 어, 근데 고문을 할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대군이라고 부르, 지 왕이라고 부른다면 나 용서해 주겠다. 음. 그래서 이분들은 뭘불사이군 우리는 임금 단종 임금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왕이 아니고 대군일 뿐입니다. 음. 이렇게 충주를 부르셨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시를 한번 봅시다. 이목이 죽어서 무엇이 될고 하니, 동네산 제일봉에 낙낙장성되었다가 백설이 망공할 때 독야청청하리라. 이건 누구의 이 성산문이 지은 시지만은, 물론 이에 예, 자기와 그 시대를 대한 얘기지만, 오늘날 누구 에, 우리 좀 대한 시가 생각해 볼 때. 이당님에게 딱 맞는 시예요 음. 이당님이 그렇게 10년 전에 그런 독생의 어머니한테 쫓겨날 때. 그때 쫓겨날 때 어머니 혼자 보냈어요. 아버님은 다 이뤘다고 가시면서 누구를 믿었어요? 당신이 충실하게 따랐던 선배월로 우리 형님들이 믿고 가셨어요. 비록 30이 되었지만은 어리다고 생각하고 내 후계자 상속자 대신자를 잘 보살펴 주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님은 근심 걱정 없이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바로 독생리와 동조 세력이 돼가지고 바로 왕님을 광녀로내어해서 10년의 인구이 세울 끝에 그러니까 저는 얘기합니다 현대판 십자간 사건이다 과거는 종교의 자유가 없을 때니까 얼마든지 왕권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수 있어요.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것은 못합니다만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3대 왕권이 10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승리하셔서 돌아오신 것이 바로 지난 우리의 승리보고대회입니다. 그러니까 거극적으로 국민이 일어나서 환영해야 되지만 지금도 국민들이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니까 좀. 아 몇몇 안 되는 우리 성전 식구들이 모여서 그렇게 잔치를 했습니다만 저는 마음속에 늘 갔습니다. 뭐 이것이 에제 거만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부산에 왕님을 모시고 우리 이제 백석을란 것은 이제 아주 큰 그런 그회 우리 해운대에 또 있습니다 가까이 여기 한번 모셔서 잔치를 해야 되겠다. 소도 잡고 술도 빚고 떡도 지어서. 만민이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어, 즐거운 잔치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출발할 때부터 늘 가졌습니다. 아유. 예.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웃음> 예. 자, 이어 씨가 꼭 우리 이대왕님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그리 좀, 좀 낙낙장송되었다가, 백설이 망공할 때도 독야청청했던 그런 왕님. 빨리 왕님이 안 계시더라면, 아버지의 그런 혈통이 어떻게 전수되고 역사가 어떻게 정개되겠습니까 참으로 왕님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몸을 던져서 당신의 아버지 혈통을 지켰고 아버지 뜻을 지키신 분이 그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이 안 계셨다면 우리도 역적이 되고 우리도 천추만 대 한을 남긴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 것인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이러한 3대왕권에 들어와서 이런 용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은 성산문처럼 이모이 백개라도 던져서 우리가 왕림을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신념을 갖습니다. 이건 박평년씨입니다. 가막의 눈빛마자 시듯 겁놈해라. 야망야광명월이 범인들 얻으리야. 임양한 일편단심 변할 줄 아냐. 이것이 불사이문이에요. 충신은 두 임금을 절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3주기멸하고 그의 거열령을 다하더라도 결코 두 임금을 섬기는, 섬기는 것이 충실이 아닙니다. 충실은 오직 한 분의 임금. 음. 이것처럼 우리의 임금은 누굽니까? 이도왕님이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좀, 에,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당님을 아, 모셔야 된다는 그런 굳은 신념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예, 거열령을 다하는 거예요. 거열령이라는 게 뭐야? 사기를 찍어 죽이는 거예요. 음, 음. 자, 그런데 이성삼문박평년은 일국의 왕을 위해서 죽었어. 음. 충절을 다했어요. 음. 그런데 우리는 그니까 천주의 그런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야. 음. 아버님의 왕이시니까 국계자상속대도 만왕의 왕이시. 그 왕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이 열 개도 바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이성삼문박평년 같은 조선 역사의 충신들과 차원이 달라요. 음. 이 사람 일국의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 삼족이 멸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 대천주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신 대신 참부모님 되신자 상수자 후계자를 위해서 우리 목숨 하나 바치는 거뭐아깝수 있냐 이미 우리는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 이세삼사들이청춘을 부딪혀서 우리 왕님을 보호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예수님 그러면 빌라도에게 빌라도 묻습니다. 내가 왕이냐? 내 말이 옳다. 내가 왕이다 그래. 그러를 나를 지킬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당하겠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도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를 지겠다는 제자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도왕님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나라를 복귀해서 국가의 기반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만일 이런 국가적인 기반이 안타깝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2세 3세 아니 4세 5세까지도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후손을 위해서라도 어저께 민족복귀라는 뜻을 이루어야만이 결국에 하나님 뜻도 이루어지고 우리 후손들이 핍박받지 않고 편안히 왕님을 모시고 살수 있는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좀 충신의 길이 어떤 것인가 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왕으로 오시니까 그럼 찬붐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불사이군이 돼야 되고 그리고 찬붐으로 오시기 때문에 심청이의 효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 심청이는 자기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서 자기 몸을 임당수에 던졌어요. 얼마나 효심이 깊습니까? 자 그렇지 우리는 왕님을 위해서 내한 몸을 바칠 수 있는 그런 효자가 돼야 된다. 자 이렇게 우리 민족은 대대로 이렇게 조상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풍습을 가졌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바로 심요살이 3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정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일개의 그런 가정의 부모이지만 우리의 참부모님 후계자 상속자 되신 자는 인루의 부모이시고 그리고 천주의 그런 부모 되신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모시는 그런 심정어 가지고는 무는 부족함이 많지요. 그 다음 신랑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신부의 종교에요. 그러니까 그 신부로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는 그좀 열을 다해야 되는 그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들, 우리 성도들이 좀 가져야 될 자세다. 자, 그래서 춘향이 같은 그런 열려가 되어야 됩니다. 음. 이런 것을 바로 우리는 조선 500년 역사를 통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만, 왕으로 오시고 부모로 오시고 신랑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이렇게 모셔야 된다고 조선 500년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준 거예요 응. 역사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충신이 될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도전으로 탈수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뼈살이 눕고 뼈골이 눕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효자가 되는 것이고 충신의 길도 그렇습니다 응? 가정교육, 사회교육, 그리고 국가교육 이런 모든 교육을 통해서 충신의 길이 어떤 것이 냐를 보고 듣고 그러면서 충신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열려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하나 잠자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500년이 결국 길다고 하지만 그 짧은 500년 기간을 통해서 오시는 그 만왕이와 그리고 참부모 신랑으로 오시는 그짐을 조선 역사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모셔야 된다이 정도가 아니고 이건 일국의 왕을 위해서 그러겠지만 또 하나의 가정의 부모로서 또한 자기의 신랑으로서 이렇게 모시는데 천주사적인 그러한 하나의 역사를 이루게 해서 오시는 왕과 그리고 아버지와 신랑으로 오시는 분이 그것으로 족할 수 있겠느냐? 아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열려 어습니까 일부 정사한다 그랬죠. 또 우리 충신은 불사이운하고 효자는 백행의 근본이 효라 그랬습니다. 내가 아무리 명예를 가지고 어떤 곳에 갔다 할지라도 뭐는 부모한테 효자를 못하면은 그건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어. 그래서 백행의 근본이 효다 이런 것을 우리 민족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민족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도 다 수용할 수 있는 배달 민족이에요. 짜장면 배달하는 배달 민족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정신을 가진 민족이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이한 민족에 들어오면 다그 종교가 이런 민족화되어 있어. 그것이 융성하고 발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사상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을 모시는 것처럼 우리는 왕과 아버지로 오신 그 참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러한 민족정신을 이미 이조, 어, 조선 500년 역사를 통해서 배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언어를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창제했습니다. 모든 그런 창제글이 아닙니다. 딱창제글이하다면 그것은 바로, 한글입니다. 물론, 몽골로도 하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창작은 한글입니다. 근데 나는 생각해봤어요. 왜 이것이, 물론, 우리 국민들이 한문이 너무 어려워서, 한글을 이제 선포했었다, 그런는데 그것은 재림주의 모시시는쓸수 있는 언어로서 만드셨다. 왜? 이미 알았지? 하나님의 심정이 이런 건데, 응? 하나님의 아픔과 눈물이 이런데, 이것을 어떻게 언어로, 글로, 말로, 시로 다울풀수 있느냐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언어도 이 하나님의 한을 다풀수 있는 언어는 없어요 말이 없습니다 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림님이 오셔서 한없이 아버지의 사정과 역사의 피나는 곡절에 대한 내용을 다 설명하려면 표현력이 풍부한 형용서가 풍부한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언어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세종동을 통해서 발표하게 하셨단 말이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응. 론 주님이 오셨는데, 형용서가 부족해서 그걸 다 표현을 못하면,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사정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게. 응? 우리는 내가 아오지도 것이 안 거지,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한 슬픔이 어떻게 우리 이해할 수 있니? 그런데 하나님, 아버님 말씀 중에, 구절절그 사유를 한부다 이렇게 우리 한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는 비절 참절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한글이나 그렇게 할수있요 어? 옥살박살 뭐 이런 얘기한다 어? 이렇게 참부분이 쓰시라고 왜 하나님의 육천원에 한과 슬픔과 깃들어 있으니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이걸 우리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자식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그 자식들이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고회 그리고 또한 다시 한번 이런 회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우리들의 잘못을 고백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려줘야 돼. 그래그 하나님의 비절 참전한 그런 역사의 로적을 표현력이 없는 말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일본어로 가지고 중국어로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래서 한글을 창조한 겁니다. 위대한 글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바로 이 풍부한 형용사 그리고 우리들의 그 생활 의식조. 이런 것들이 모두가 제임주임이 오셔서 다 그런 20주의 그런 내용도 이렇게 표현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팔벅 여사는 이랬습니다. 열네자의자과열열자의 모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낼수 있는 모든 소리는 다낼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 명료하면서도 표현육은, 어? 어떤 것도 표현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영국의 문학자 존네는 한국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이다 그러니까 영어의 알파벳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한글이다 흥민점은 바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이 모든 우수한 언어는 결국 제림짐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육천년의 하늘을 다 토로할 수 있는 비열 참절의 한의 역사의 로정을 우리는 예, 좀 말씀 표현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도 이제 하나 없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좀 영어를 어,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버님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피부에 와 닿잖아요. 가슴속에 뭉클뭉클 아버님 말씀에 따라서 그러면 어, 와 닿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글썽거리고 통곡이 벌어지는 거예요. 통곡이거든요. 음. 참 이런 언어가 없었더라면 아버님께서 어떻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늘을다풀수 있었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나라는 심정이 어느 대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 영화를 봐도 슬픈 영화들이 많고, 어느로도 보면 다 이렇게 뭐 뼈괄이 녹아난다, 또는 하늘이 무섭지 않으냐, 이런 표현이라든가, 문풍지가 운다, 아, 그러죠. 예, 새들이 노래하는데 운다, 그러죠. 이렇게 슬픈 표현. 우리 민족은 뭐 오천년 역사 속에, 예, 좀, 예, 931번이나 외침을 당했다, 그러죠. 한 번도 이방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는 그런 선한 나라요예의 동방 예의 주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이렇게 슬픔과 고통과 한이 서려있기 때문에 그러한 슬픔이 대상이 되기 위한 그런 민족, 그런 고통의 길을 걸어온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심정과 함께할 수 있는 대상의 국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두말할 필요 없이 극치를 달리고 있죠. 이런 예술 제품을 좀 세계적으로 우리가 좀 내놔도 손석이 없는 그런 예술품들이 자, 미국인은 돈을 쓸 때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동절에도 다새겨였어요 어. 어.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어. 자,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좀 축복을 받았어요. 어. 아니, 하나님이 좋아한다는데 어째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겠어요? 그런데 유대민족은 뭡니까?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그가난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예, 여리고 동냐, 동쪽 어, 모압평야에서 마지막 연설을 하면서 물론 세 번이나 했지만 세마 이스라엘 너는 호와는 예, 오직 한 분이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호와를 섬기라. 그것을 너희 자식에게 가르쳐. 앉으나 서나 항상 그것을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세마 이스라엘이에요. 어. 이 세마이스를 그들은 이, 이걸 문패다, 문패처럼 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한 분을 위해서 그 민족은 예수, 하나님을 믿었던 민족입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은 뭡니까? 바로 애국가에다가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날도록이 나라를 보호해주신다고 늘 노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60년, 70년을 넘어서면서 이 나라에 엄청난 우리 근대화가 이루어져서 경제 성장해서 경제 대국 10배, 10배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넌 어. 원주를 받지 않고서는 살수 없는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원주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2세, 3세들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어, 초군목피로 염려했다. 이런 이해를 못할거죠. 초군목피란 것은 뭐냐면, 좀, 예, 저, 풀뿌리, 그리고 나무껍질, 어, 나무잎, 이런거 먹으면서 살았단 말이야. 60년대, 70년대,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넘어왔어요. 음. 자, 이런 시대에서 오늘 이 경제대국을 이루었다는 것은 그 말하면 우연이 아니다. 미국이 그런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이 나라의 이런 경제대국이 음과 동시에 참부문이 오시기 때문이다. 아는 것을 우리하죠 우리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왔던 민족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국기를 보면 헝공감리 64캐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우주의 조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캐밖에 얘기 못하는데 그러니 하늘과 땅, 그리고 해와 달.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봄, 여름, 삼 가을, 겨울, 사계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동서, 남북을 말하는 것이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본연지성이라서 본성의 마음, 이니에이지. 이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태극계예요. 어. 이 태국이란 것은 바로 우주의 중심이고 원리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뭐 태국기를 만든 사람은 하나님은 모르니까 아,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앞으로 이 태국기는 어떻게 되냐 여기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돼. 다 그렇게 되면딱 맞아 떨어져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국가가 복귀되어야만 우리가 할수 있는 일 국기는 그렇게 고쳐야 된다 그런 것을 제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로 종적인 모든 역사의 문명이 결국에 뭐냐면 이 한반도에서 예, 재림 사회을 통해서 행적으로 복귀되어 가지고 어, 결국 그것은 최고의 고도 문명이 발달한 하나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건 종교와 과학이 하나 되어 가지고 이 땅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이 화합을 이루어서 결국 노래하고 춤추고 그리고 좀 에,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나라가 올 것이니 그 나라를 우리는 대한민국이라 한다 대한민국은 대한, 우리 조선반도 한반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큰 대자네요 전세계를 이명해전세계 어떻게 쪼각쪼각 갈라진 그런 나라가야 한민족이다 한 나라가 된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한 나라가 이루어진다 거예요. 음. 자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 했고 또한 한글 하나의 글 세계 인류가 하나나? 하나로 쓸수 있는 글 그것이 한글이고 그럼 반드시 재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글 하나로 통일해야 될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데도 각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한 나라로 통일하기 위해서 한글이 창제되었다. 아, 그래. 무궁화는 무궁무진하다는 거니 그러니까 물질무 무궁무진한 그런 세계. 그래서 하나님을 모셔서 덩실덩실 춤추는 그런 삼천리 금수광산이 되어지고 그러한 세계가 이루어질 것이다고 이렇게 예언가들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의 발전 과정을 보더라도 이렇게 하천문명에서 나일강 유프라테스강, 메소포타아 문명 그리고 나일강 문명이죠. 예, 지중해를 거쳐서 그것이 대상으로 건너가서 결국에 이제좀 예, 태평양 문명으로 돌아옵니다. 하천 문명이 반면에 대륙 문명은 이렇게 좀어나일강저 에집트 문명에서 이제 반도 문명 로마로 들어갔죠. 그것이 도수 문명인 대영적으로 갔다가 그것이 다시 대륙 문명인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것이 다시 도수 문명으로 돌아온 것이 일본입니다. 그럼 이. 해양 문명과 그리고 이 대륙 문명이 연결되는 곳이야 반도지, 반도 어. 여기에 반도란 말. 그러니까 한반도에 에, 융성하는 것이 이런 문명의 발전사로봐도 아, 필연적으로 오게 되었다. 그럼 이렇게 융성되는 것이 그건 문명의 발전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문명은 주님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그러한 세계의 문명이 결실 되어진 그런 때가 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참 이렇게 아름다운. 갑이 <목소리> <단계를 목소리> 시간이 없으니까 자 예언자의 증거를 봅시다. 한민족의 메시아선 정감노기죠. 이건 이제 한자로 썼어요. 그럼 한글로 쓰면 이름 이재성성. 어좀 어려운 곳이 어디냐. 나무밭이란 나무밭, 나무밭. 저 소나무밭. 어. 임진왜란 때그또이토미시데요신누이가알 어, 한국 사람들은 그 손오공 때 에? 에, 가지 말라 그랬어요. 에, 그래서 이제 송송이라 그랬어요. 또병자론로때 이제 가가 그때 많은 눈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피난 간다고 나갔던 사람 다 죽고 집에 앉은 사람 다 죽었어요.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떤 이제 팔금산 에, 이걸 다시 쓰면은 여기다 팔자가 쓰면 부산이죠. 어. 팔금산이 어디냐? 근데 팔금산을 또 아버님이 계시던 범력골, 그 옆에 있는 산이 바로. 팔금산이요. 그것이 사실. 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럼 제님 이 오실 때는 그냥, 이제 전전 도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전전이라는 것은 밭전자니까 무슨 큰 밭, 그러니까 대전이냐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오면 주님은 이 땅에서 말씀이 실제로 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밭전자가 되는 거죠. 어? 십자가에다가 말씀원자, 아, 말씀구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말씀 밑에, 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 주시는 그 원리 말씀을 들은 사람은 희망이 있고 또한 생명의 길로 가게 된다. 이것을 예미하는 거예요. 어, 이건 재림진이 오실 때의 의미를 말한 것이다. 각 종교의 도주들이 한국에 재림하신다. 어. 자, 아놀드 토이미 박사도 구할 수 있는 고동사상과 종교는 동방에서 게된다 그러니까 뭐 한국이라고는 얘기했지만 해돋는 동방을 의미하지요. 어, 개월교 신부도 그렇습니다. 나는 막연하게 빛은 동방에사라고 했는데 황국의 아버보니 한국에서 빛이 발광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예, 예, 얘기했습니다. 누덜포슈다이는 독일의 아주 그 신비주의의 학자입니다. 만은 이분 그 사상이 어디냐 동아시아에서 나온다. 나는 그것까지 모르, 그것밖에 모르겠다. 아,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 저, 이 내용이 겁니다. 근데그의제자다카시 이하로가 바로 자기 동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 아, 한민족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한민족의 새로운 하나의 사상의 기류가 흐르고 있다. 아 이런 걸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성배 민족이다. 성배 민족이다. 아, 참, 이런 것,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냐? 그냥 주님이 오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 마지막에 전점에 전, 예, 타고르시죠. 타고르는 뭐 우리나라에 온 적은 없지만, 이0전 당시에 일본에 와서 동아일보 기조에게 적어진 시한 두 구절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났던 등불이 하나의 고려아그 등불 다시 켜진 날에. 동방에 밝은 빛이 되려 마음의 들음이 없고 머리에 높이 쳐들린 꽃 지식은 자유스럽고 좁다한 담백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은 꽃 진실의 깊은 속에 말씀이 솟아나는 꽃 끊임없는 노력의 완성을 향해 팔을 벌리는 꽃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지는 습관이 모래월 판에 길이지 않은 꽃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꽃 그러한 자유의 천국으로 내마음이 조코리아여 깨어나서서 우리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만 하면 예, 주님을 만나서, 그님으로 천국잔치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때가 왔다, 하는 것을 우리 아랍니다. 이대왕님을 모시고, 예, 부산에서는 백수코, 그리고 서울에서는 저 일산의 킹텍스, 뭐, 이런 데서 모여서, 물론 술도 빚어야죠. 잔치하는데 술 없는 잔치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술도 빚고, 떡도 짓고, 소도 잡고, 그래서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덩실덩실 춤추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제성장에서 무는 고관에 서하던건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아, 우리했습니다. 자한 가정에서도 잔치를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저축하고 준비해서 잔치를 해서 동네 방네 사람 거지까지도 다 먹이는 거요. 예 그처럼 것 우리는 이당님을 모시고 아, 참참부모님의 하늘 풀어드리고 아, 이당님을로 만왕의왕으로 섬기면서 이 나라가 이제는 참 한없는 무궁한 그런 섭리의 그런 중심지가 되어서 인류 역사의 샘물이 되어지고 또한 영광의 찬란한 빛이 발하는 동방에 참 좋은 만나라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한 날을 우리가 이땅 위에 우리들 아니어서 누가 지키겠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이 수련 기간을 통해서 더욱 더 우리는 원리를 무장해서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굳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말하지. 아버지 그리고 만나를 국보하고 승리하신 참부모님과 그리고 10년의 인고의 세월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이제 귀국하셔서 또한 축하해 주신 우리 왕인 삼병관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못난 자식들이지만 이 시대에 왕님을 모시고 따를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 선배 원로 형님들이 옵니까 그들은 독생녀와 하나가 되어서 이당님을 광녀로 내보는 데 일조를 했고 독생녀 신경화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 옵니다 과거에 아버지 그렇게 사랑했던 자식들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때로는 식탁에 불러서 함께 진지를 지셨던 그 우리 원로 선배들 그러게 우리는 존경했습니다 우리에 앞서 몇년 전철에 개척하여 오늘의 풍의 깃발을 꽂힌 분들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믿고 이 당님을 모실 줄 알고, 이 당님의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되고,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근심 걱정 안 하시고, 연계에 성화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아들 딸들이 이제 배신의 길을 걸어서천륜에 타락한 그런 한시어머니를 따라서, 부계와 영어를 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살면 얼마나 사겠습니까? 아버님, 저희들, 이제 나이가 80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피 끓은 그, 어, 우리의 젊음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옵니다 아버님 이것을 우리 이사삼사에게 상속해서 이사삼사들이 이당님을 모시고 이제 참마 아버님의 바랐던 그런 뜻을 통일 조국을 이루어 나가서 하늘과 참부님께 바쳐드릴 수 있는 그한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보다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일선에 선 심정으로 뛰고 또 뛰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제 원리를 무장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일을 열어서 이 귀한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마음속에 담고 머릿속에 담아서 아버지 이제 이당님의 증인자가 되고 또한 이당님의 앞길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우리의 젊은 2세 3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곤 합니다. 2박 3일 동안에 우리 장, 장모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우리의 숙식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주시고 또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버님 그분들에게도 크신 축복을 내려주시며 우리 이상열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든 간부들이 심려를 기울여서 이런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 회장님을 중심한 모든 분에게 아버지의 크신 은대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 돌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한 참부모님과 삼대안권을 중심해서 충절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숨이 열 개라도 바치겠다는 각오와 결심으로서 오늘 아버님 뜻답에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할 때이 모든 말씀 축복의 중심 가정 허경한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주.